왜 너프를 당했는지는 정말 알 수가 없지만 너프를 당했어요 이유는 저기 내가 뭐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고 이 저는 지금 패치하기 전카즈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마지막으로 나락이 피해지지 않는 이 히어를 다 같이 한번 X를 눌러 조이를 표해주세요 여러분들 갑니다 어, <웃음> 못 피해 <웃음> 어. 어허~ 이 게이지 안된다고~ 자기가 가지야 즐거웠어~ 자기가 가지야 즐거웠어~!!